4, 3 2 1 GO! 간다! 자, 드디어 경기 시작됐습니다. 모든 에어로보가 빠르게 출발합니다. 아니요. 모든 에어로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현 선수의 블레이드. 무슨 일인지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기체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불도저가 자리를 피하는데? 어라? 블레이드는 출발도 안 했잖아? <웃음> 이 찰스님의 출전에 겁먹었나 보지 마! 폭풍의 눈, 시간을 얼어붙게 하라! 스노우스톰! 아니, 이한 선수! 설마 처음부터 필살기를 쓰는 건가요? 역사 <웃음> 떨어지면 안 돼! 잘스 버텨! 버텨야 돼! 그이 천수님이 이깟 바람에! 으아악! 안 돼! 이런! 엔진 손상이야!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벌써 떨어진 거야? 좀! 어? 버텨내야 해! 저 바람에 휩쓸리면 다른 에어로버와 쉽게 충돌할 수 있어! 오케까 역시 이안 선수 굉장한 전략 과군요 처음부터 많은 경쟁자들을 탈락시켰습니다. 이한 선수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전술로 경기의 흥행까지 이끌었죠. 오늘도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네요. 예, 됐어. 걱정마 차시! 내가 네 몸까지 완주할게! 아, 드디어 1등이 바뀝니다! 스타트를 늦게 할 만큼 속도에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워, 전 블레이드를 이길 생각 없어요. 서로 윈윈하자고요. 역시 빠르다! 비안꼭 이기고 싶은 상대야! 이기고 말 거야! 어, 잘못 본거 아니지? 이렇게까지 동기화가 가능하단 말이야? 나도 이렇게 높은 동기화 그래프는 처음 보는군. 역시 내 눈이 정확했다고, 샨. 진짜 녀석 맹해보여도 보통이 아니야. 이 수치라면 분명... 어? 이제 좁아진다! 처음보는 녀석인데? 부스트 온! 지보 동력으로! 션! <웃음> <으악! 웃음> 피해! 불도저의 두 번의 공격은 경고일 뿐이야! 세 번째 공격을 이겨낸 에어로블은 없다고! <웃음> 이겨낼 생각은 없어! 그래, 그러니까 얼른 피하는 게... 한 번! 이용해보려고… 뭐? 이용? 얼아붙은 주먹, 아이스 펀치! 여기다! 다, 됐어! 아, 저 선수 누군가요? 전혀 예상 못한 전략인데요? 피닉스 팀의 현 선수입니다.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군요. 예선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른다고 해서 의아했는데 그만큼 실력 있는 선수였네요. 나나 기억하지? 운 하나는 좋군. 선두에서 보다니 운인지는 지켜봐 이제 더 앞으로 갈 거니까 울트라 호크 스프라 폭풍에 있는 시간을 얼어붙게 스노우 스톰 아악안 돼! 아니! <웃음> 어우, 이런! 위험하잖아요! <웃음> 아, 허블룸! <어벨>, 미안해요! <웃음> 아, 멈, 멈춰야 해! <웃음> 아, 됐다! <웃음> 이안 선수의 필살기가 더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션 선수! 금방 12위로 밀려나고 말았군요 이안! 부딪히겠어요 속도를 내쳐요! 아니, 이대로 결승선까지 간다 실력을 다 차려 보여주겠어 오, 어, 이안 선수! 설마 이 속도로 결승선까지 가는 건가요? 물구불한 통로와 충돌하지 않으려면 발군의 재력이 필요할텐데요. 아무리 이한 선수라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대단하군요! 이한 선수가 해냈습니다! 이선전 1등은 헤이스톰의 이한 선수입니다! 아, 역시 챔피언입니다! 이 어려운 걸 해내네요! 이겁하다 션을 제물로 삼아 1등하니까 좋냐? 어차피 1등은 이안이네. 파이팅파이팅 예산 통과는 션에 가! 리치 가문의 망신이야. 그게 경기 시작하자마자 떨어진 리치 가문 사람이 할 말이냐? 어? <웃음> 위대한 사람도 한 번쯤은 실수를 하는 법이지. 션, 제발 10위등만이라도… 레이싱 구간의 성격상 이제 급격한 순위 변동은 어려울 것 같군요. 이안 선수의 뒤이 나머지 선수들도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역시 12위 싸움이겠군요. 피닉스의 션! 그랜드슬랩 와크 선수가 격렬하게 경쟁합니다. 12등만큼은 놓칠 수 없어! 마찬가지라! 아! 아마조네스의 메디나 선수군요! 어리석기는 본선 진출은 내 차지야! 의림없어! 경기 양상이 삼파전으로 바뀝니다. 이대로는 예선 탈락이다! 속도를 내야 해! 으흑, 으흑. 여전사의 힘을 보여주마! 돌진해라 빛골! 추월해라, <목> 자이언트! 이러니! <목> 어?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이대로 달리면 안 돼! 부스티 어 결승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선 진출의 기회는 아마존 에스에게 돌아가는 걸까요? 좋았어, 이대로! 그렇게 둘줄 알아? 간다! 울트라 호크! 삼라이즈! <놀라> 초월하게 두진 않아! 아마존 블레스트! 탄생이군요 <웃음> 잘했다 <웃음> 어, <웃음> 네, 내가 해낸 거야 정말 <웃음> 나한테 배운 치가 <웃음> 나던데 <웃음> 잘했어 자식 <웃음> <잘했어. 웃음> 역시 내 예상 대로야 성공적인 데뷔 무대가 될줄 알았어 잘했다 션. 추, 축하해 션. 정말 멋졌어 <웃음> 덕분에 한시름 놨다 이거 꿈 아니지 나 정말 믿기지가 않아. <웃음> 스카이호크의 엄청난 잠재력에 너의 실력 한 스푼 정도가 만난 덕이랄까. 그 스카이호크를 준경해 나라는 거 절대 잊지 마라! 오가가가가! <웃음>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코치님! 고마워, 다들! 샨 선수, 오늘 처음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스스로 예선을 통과한 기분이 어떤가요? <웃음> 최고예요! 정말이지 너무 즐거운 경기였어요! 평생 오늘 경기를 잊지 못할 거예요! 하참 <웃음> 기운 찬 선수네요! 아! 이한 선수! 현재 챔피언으로서 가대비한현 선수에게 조언이나 응원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왜 하필 저 녀석이야! 오늘 경기가 즐거웠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즐기기만 해서는 평생 12등까지겠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어, 수, 선배 선수로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같이 기념사진을 찍고 오늘 인터뷰를 마칠까요? <웃음> 블레이드를 빼면 스페이스드론이 두기 더 있다는 얘기인데 회장님 응? 음? 선수 정보표와 스페이스드론으로 의심되는 네어로보 목록입니다 음. 피닉스팀 목록에는 첸과 안젤라의 정보가 올라와 있군요 오늘은 다른 선수들이 출전한 걸로 아는데요 네 두 선수 다 경기 기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 저 선수죠? 어, 네. 오늘 12등을 했다는군요.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분명히 본적 없는 선수인데, 자꾸만 익숙한 기분이 들거든요. 제가 좀더 알아볼까요? 음, 그래요. 찜찜한 걸 두고 그냥 넘어갔다간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궁금하군. 흠, <웃음> 이번에도 내 감이 맞을지 <웃음> 어떻게 하면 이 녀석에게서 저걸 빼앗을 수 있을까? 에이, hey 봐. <웃음> 부실에서 혼자 음침하게 뭐 하는가?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나라도 그런 짭짤한 일거리는 <웃음> 남들과 나누지 않을 거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지? <웃음>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맞아봐. 팀 먼저 온게 뭐겠어. 도와줄게. 할수 없군. 브루노, 마르코스, 너희들이 할 일이 있을 것 같아.